네, 2021년 6월 고의 전국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뭐그 기억이 뭔지 찾는 거잖아. 최초의 합성 섬유. 그게 바로 뭐야? 최초의 합성 섬유. 나일론이죠. 뭐, 그렇지? 뭐 철은 철 재래 내가지고 뭐 뭐냐, 농기구 만들고 등등 그런 얘기 보시면 되고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세트산하고 이제 그 아스틴산을 원료로 해가지고 살리실산하고 어쩌서 만들었다는 거 그거 좀 체크 보시는 거고 다음에 암모니아 같으면 하법법 기억 좀 해놓고 그리고 저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식량 생산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거 그런 거 콘크리트는 뭐 집이죠 뭐. 다음 넘어갑니다 2번은 이제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추는 거니까 반응 전후에 원자 수가 같다는 거 우리가 이용하면 되잖아 화살표 전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보통 뭐탄 수소나 산소는 나중에 맞추는 게 편해요 그래서 수소 산소 외에 나머지를 먼저 맞추는 게 좋은데 왼쪽 보시면 탄소가 두 개가 있지 않니 ECH3OH니까 그럼 탄소 두 개니까 오른쪽도 탄소가 두개 있어야 되고 탄소는 여기엔 없으니까 여기에만 있잖아 따라서 탄소 두 개가 되도록 개수를 맞춰주는 거야 다음에 두 번째 수소 자 왼쪽 여기는 수소가 없는데 여기 수소 몇개 있어 네 개인데 그게 곱하기 2니까 전체 여덟 개죠 그래서 수소는 죄다 여기에밖에 없으니까 여기 수소가 8개가 되도록 B를 조정을 해주면 되는 거지. 뭐. 따라서 A는 2고 B는 4니까 A 더하기 2는 얼마? 예, 6. 그래서 답은 3번. 왜? 기본적으로 개수 맞출 수 있냐? 그거 질문이야.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손소독제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소독제 주성분인 에탄올. 그 화학식은 좀쓸수 있어야 돼. 에탄올 같은 경우는 C2H5OH. 식은 좀안개에는 오시고 시간기할게 보통 세 가지잖아요. 메테인, 그 다음에 에탄올, 그 다음에 아세트산. 그 다음에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제이 합성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고분자라고 해요. 고분자. 이 고분자가 의미가 뭐냐 하면 분자가 크다 이 뜻이야. 분자량이 아주 큰 거. 좀그첫 어. 번째 기억. 기억은 소독제니까 뭐 살균 작용하겠죠. 맞고. 다음에 니은은 이게 합성으로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공업적으로 합성의 특징이 특뭐 있어? 대량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것도 맞고. 다음에 플라스틱이든 에탄올이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뭐 기본이 예, 석유가 석유에서 가석유 원료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만든 거라서 그리고 탄소화합물이다. 탄소하고 수소가 추축이 된 것들. 그래서 이것도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가 다 맞는 거야. 다음. 자, 양성자 수, 중성자 수, 이런 것들 표현할 수 있냐 하는 거니까, 이게 원자 시에 대한 건데, 일단 내가 여기 써볼게. 수소. 원자번호 1번에 질량수 2. 중성자는 왼쪽에다 써볼까? 어, 플러스 요,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 합친 게 2가 돼야 되니까, 중성자 1 이렇게 나올 거고, 다음에 헬륨은 원자번호 2번, 질량수3 나왔으니까, 그러면 합쳐가지고3 나오려면 중성자 1대버리겠죠 그러면 원하는 X는 X의 양성자 수는 이 녀석의 4배라고 돼있어. 이거의 4배. 그럼 양성자가 원자 번호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써주는 거고. 다음에 중성자 수는 헬륨의 5배라 돼있어. 이 값의 5배. 그럼 이 녀석의 중성자는 5겠죠. 그러면 이두개 합친 값이 질량수니까 질량수는 9라고 쓰면 X의 원소기호 표시 방법은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밑에 4구 있는 거 찾으시면 돼. 3번 바로 보이네. 그치? 예,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에 5번. 용기에서 A2하고 B2가 반응해서 X를 만들어 낸대요. 자, 그래서 X를 구성하는 원자수 B 돼 있는데, 뭐, 결국은 두 가지로 보면 돼. 하나는 화학 반응식 해서, 그래, A2 쓰자. 한번 화학 반응식 해서. 그리고 이 X가 누구냐 그걸 찾는 거죠. 그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는 그렇지 변화량의 비잖아. 반응물은 사라진 값 쓰는 거고 생성물은 그렇지 생긴 값 쓰는 거고 근데 왼쪽을 보니 이렇게 생긴 게 A인데 붙어 있잖아. A2지 뭐. 따라서 처음에 A2가 몇개 있었냐 하면 반응 전에 두 덩어리가 있었어. B2는 이렇게 생긴 게 B인데 저렇게 보시면 B2가 세 덩어리 있잖아. 그근데 반응을 했더니 A2가 안 보여. 그리고 B2는 세 덩어리 있었는데 반응 후가 두 덩어리가 남은 거지 뭐. 그러면 A2가 몇개 사라졌지? 두개 사라졌고 B2는 몇개 사라졌어? 한개 사라졌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여기 개수를 1 또는 2라고 해가지고 X 화학식을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개수가 1인지 인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안 나와 있어. X가 몇개생는지 모르니까. 하나 확실한 건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전체 원자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A, 전체 원자 몇 개지? 네 개잖아. 따라서 여기에는 네 개의 A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B2는 한개 사라졌잖아. 그치? 따라서 여기에는 두 개의 B 원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 따라서, 이 X를 구성하는 녀석이 이게 1이면 A4B2라고 쓰면 되고, 2면 A2B라고 쓰면 되거든? 근데 뭐가 되든 간에 A하고 B의 원자수 비는 2대1이라는 거지 뭐. 그치?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라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추가 조건이 더 있어야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완성하시면 되고 사실상 이 문제는 반응전이나 반응구나 원자수가 같다. 그래서 원자수가 같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실제 문제를 푸는 거야. 따라서 여기에 내가 쓰지 않은 X가 있을 텐데 왼쪽에 보면 A 원자 4개인데 A 원자가 없잖아. 그 A 원자가 죄다 X에 들어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 다음에 B 원자가 6개인데 B 원자 4개지 않겠지? 그러면 B 2 개의 B 원자가 X에 포함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돼. 따라서 X를 구성하는 A하고 B의 원자수 비는몇 대면? 2대 1이구나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개수 맞출 때 가장 기본은 원자수 일치를 이용하는 거니까. 다음 갑시다. 음, 오비탈 찾는 건데, 가나다의 모형을 자른 오비탈인데, 오비탈이 1s, 2px, 2py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 s 오비탈은 방향에 따른 확률은, 그환그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방향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오케이? 그리고 구형이 되는 거고. 따라서 구형을 딱 잘랐을 때, 이렇게 구형을 해서 x, y로 딱 잘랐을 때 나타나는 거, 요거 찾으시면 되는 거지 뭐. 아, 그래서 가는, 바로 S구나. 저기에서는 1S라 쓰니까 1S가 되겠지 뭐. 그러면 두 번째로 P. e p x 는 이렇게 생긴 거거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요 부분 단면을 우리가 본 거니까 이렇게 생긴 거 찾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걸 찾으면 얘 가장 가까운 게 나가 되겠네. 나. 그럼 나는 e p x 구나 자, 마지막 더 그릴게요. 자, 위에를 Y축했을 때 e p y 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해서. 그 때, 요 단면을 우리가 살펴본 거니까, 따라서 요 면이, 요 면이 있는 건 바로 뭐, 예타가 되죠. 그럼 다는 뭐, EPY구나. 그래서 가하고 나하고 다 1S, EPX, 그 다음에 EPY 찾으시면 답이 나올 거야. 알겠지? 이렇게 그 단면 보는 거예요. 다음 갑니다. 7번은, 물질 가하고 난데 누군지는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물질가는 탄소 하나에 수소 네개 붙어 있으니까 메테인 CH4가 되고, N은 탄소 두 개에 C2. 아, 수소가 네 개고, 아, 산소 두개 붙어 있네. 아세트산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시성식으로 쓰면 CH3COOH라고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지 뭐. 아세트산. 요거 아세트산입니다. 산. 그래서 액성은 뭐? 산성을 띠는 것이. 그래서 요 끝에 H가 하나 딱 이온화가 되고, 요렇게 이온화가 돼가지고 산성 띈다는 것도 좀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그 범위 내에서 탄소화합물등등해서 그냥 산소 껴있으면 뭐 물에 좀 녹아 이렇게 이해는 오시면 돼 그러면 기억, 가는 연료로 사용된다 그렇죠? 메테인은 무엇의 주연료야? LNG 그래서 가, 기역은 맞는 거고 나, 수용액은 산성이다. 아세트산이니까, 그치? 그러니도 됐고. 다음에 디귿, 탄소 원자수, 분의 수소 원자수 그냥 세면 돼. 따라서 가는 탄소 하나에 수소가 네개가 있는 거고 나, 그리고 나는 탄소 두개에 수소가 네개가 있잖니, 그치? 그럼 이값 자체는 왼쪽이 더 크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가 디귿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기니디가 다 되는 것이마됐 다음 갑니다. 원자 X와 이온 Y, E-에 대한 것. 참고로 Y, E-는 의미가 마이너스가 두개더 많다 이 뜻이에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전자가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성자보다 두개더 많다 이 뜻이야. 만약에 제가 E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성자가 전자보다 두개더 많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그럼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음 X, 그 X는 원자잖아요. 그럼 원자면 전자수나 양성자수가 같고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 합친 게 질량수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양성자수 한번 써보지 뭐. 그래서 X는 9니까 양성자 9. 그다음에 Y는 전자가 두개더 많아. 두개가더 많아서 10개거든. 그러면 양성자는 몇 개? 8개라고 쓰면 되지. 그리고 중성자하고 양성자 합친 게 질량수니까 A는 얼마? 19라고 나올 거고 이거 두개 합쳐서 16이니까 b는 8이라고 쓰시면 문제 해결 다 끝난 거예요 기본적인 거 묻는 거 계속 기억 스몰 a는 19냐 맞죠 y, 2 c의 양성자 수는 이 녀석의 양성자 수는 8개거든 어, 그게 b, 이 녀석과 같냐 어, 똑같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죠 원자번호는 원자번호가 양성자 수가 바로 원자번호거든 그럼 원자번호는 x가 y보다 1만큼 더큰 것이 따라서 부등호 부호가 반대로 돼 있는 그래서 X가 더 크다고 라 해야지 이것은 땡 그래서 맞는 거 기억하고 니연 되는 거야 됐죠? 다음 갑니다 자기체가와나에 대한 자료이다 돼 있고요 그 분자식이 AB가 있고 AB2가 있어 그래서 분자 한 개의 질량 나왔죠 이 분자 한 개의 질량이 여기에다가 분자 한개 질량에다가 한개 질량만 나오면 그렇지 아보가드로수 곱해 그러면 바로 뭐 원자 한개 질량에 아보가드로수 곱하면 원자량 나오고 분자 한개 질량에 아보가드로수 곱하면 분자량 나오는 거지 뭐 그래서 기억 보긴 바로 해결되는 거야 가한개 질량이 7w인데 거기에 아보가드로수 na를 곱하면 그게 바로 분자량이라고 그래서 가의 분자량은 7w 곱하기 na이다 기억은 맞는 거고 이제 원자량 비교해야죠. 그렇지? 이건 뭐 비만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이 녀석 무게가 7이라고 치고 그러면 이 녀석 상대 질량은 11대거리겠지 실제 원자량 구하라고는 안 했잖아. 그렇지? 비만 따지면 돼. 그러면 a 하나 b 하나 무게가 7인데 a 하나 b 두 개. b를 한개더 붙였거든. 그런데 무게가 7에서 11로 4가 증가했어. 아, b 하나 무게는 얼마? 4구나. 그럼 a 하나 b 하나 앞서서 7이니까 a 하나 무게는 얼마? 3이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A하고 B의 원자량을 구할 수 있죠. 몇대 몇? 3대 4구나. 그래서 니온도 맞죠. 다음에 디귿. 1그람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자량 비가 7대 11이거든. 그냥 71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더 큰지만 물어봤으니까. 실제가 아니고. 만약에 실제 면 몰이냐 하려면 이거 분자량 계산해야지. 7W 곱하기 NA. 그리고 1g이면 이것분의 1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지만 우리가 실제 몇개더 많냐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분자량을 7대 11로 쓰자고 그러면 이 녀석은 1g은 몇 몰? 7분의 1몰 쓰면 되고 이 녀석은 몇 몰? 예, 저 11분의 1몰 쓰면 되죠. 거기에 있는 전체 원자수, 이건 분자수니까 곱하기 원자 두개짜리지2 곱하면 되고 애는 원자 세개짜리잖아 그럼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지 뭐. 따라서 이게 이게 누가 더 크냐. 22고 7, 3, 21이니까 왼쪽이 좀더 크네요. 그치? 따라서 가가 나보다 크다가 맞는 거야 그리고 공부를 좀한 친구들은 1g이라는 의미는 질량이 같다 있듯이잖아. 그럼 같은 질량의 원자 수가 많으려면 어떻게? 가벼운 원소의 비율이 크면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B보다 더 가볍거든? 따라서 가는 A, B가 1대 1로 있는데 나는 A보다 더 무거운 B의 비율이 더 커졌어. 무거운 원소의 비율이 커졌다니까. 따라서 같은 질량의 원자 수는 더 많겠어? 적겠어? 적구나. 그래서 이런 계산 과정 없이 음, 너는 원자 수가 적어. 넌많어 그래서 가가 나보다 커. 라고 한 방에 나올 수도 있어. 됐죠? 예, 이제 다음 10번 넘어갑니다. 아, 아우, 쟤는 무슨 우주선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 같아. 이 용액의 몰 농도에 대한 원격 수업 작업인데 이 용액이 1몰 농도 2 5 0 m l 예요 이걸 가지고 0.5몰 농도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이 많은 걸 가지고 0.5몰 농도, 농도가 되는지 한번 확인만 해보면 자, 그러면 어, 0.5몰 농도 NACL 그래서 첫 번째 학생 A는 뭐냐 하면 그럼 1몰 농도를 1 2 5 m l 를 취해서 비커에 옮겨 담으면 돼. 그러면 여기는 얼마지? 그냥 1몰농도 125ml 넣었으니까 물을 더 넣어서 내가 물치거나 그런 것도 없잖아. 그냥 1몰농도지 뭐. 담기만 했으니까. 일몰농도 10ml 담아도 일몰농도고 20ml 담아도 몰농도는 일몰농도죠 뭐. 그래서 얘는 그냥 끝난 거고. 얘는 일몰농도 250ml에 담았어. 그리고 부피가 5 0 0이 되도록 물을 넣었다 이거죠. 그럼 이 녀석의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잖아. 그렇지? 참고로 몰농도하고 부피를 곱하면 뭐가 나오지? 몰수 나오잖아. 따라서 그냥 곱해 250mm몰 리리터 곱했으니까 그리고 밑에는 그렇지 위에가 미리몰이면 밑에도 미리리터 단위로 부피를 넣어주면 돼 그럼 얼마나 와 0.5 떨어지잖아 그치? 자 위에가 미리몰이면 밑에는 미리리터 넣어주면 돼 어차피 쉬워져 버리거든 알겠지? 따라서 0.5몰 농도 학생 b 는 맞죠? 학생 c 는요 일몰 농도 25mm를 취한 후 비커에 옮겨 담고 물 50mm를 내가 더 넣었다 했어요. 문제는 25mm에 용액 25mm에 물 50mm 넣었다고 해서 이게 75mm가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 혼합한 수용액의 부피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럼 부피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밑에 분모를 모른다니까? 그럼 몰 농도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수 없는 거지. 뭐. 몰라, 에는 그치? 따라서 가장 정확하게 한건 바로 누구? 학생 B가 되는 거예요. 대체 기본적으로 몰 농도에 FB 곱하면 몰수 나오고 이런 계산은좀할수 있어야 돼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분자량에 따른 X2의 자연계 존재 비율인데 여러분 봐요. 그 내가 지금 만들려는 게 X2거든요. X2. X를 두개 붙였단 말이야. 두개 붙였는데 애가 제일 가벼운 거야. 그럼 제일 가벼운 건 그렇지 가벼운 것끼리 섞었다 이 뜻인 거고 가장 애는 분자량이 제일 큰건 그렇지 무거운 것끼리 섞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애는 가벼운 거 하나 무거운 거 하나 섞었다 하면 그 값이 나오는지 가벼운 건 무게가 얼마? N짜리고 무거운 건두개에서 2N 더하기 4니까 무거운 거한개 무게는 N 더하기 2고 그럼 요두개를 섞으면 2N 더하기 2가 나오잖아. 그치? 따라서 x의 동위 원소는 몇 종류가 있다고? 두 종류가 있구나.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 걸 먼저 찾으시고요, 그렇지? 그리고 가벼운 녀석은 n이고, 무거운 녀석은 n 무거운 녀석은 원자량이 n 플러스인데, 이두 개가 x 대 y로 있다라고 칩시다. 나온 김에 정리할게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x2를 만들게 되면, 가벼운 거두개 붙이면 이 n 두 개를 섞으면 이 n 플러스 e. 다음에 이거 두개 붙이면 이 n 플러스 4가 되잖아. 그때 이들의 존재 비율은 오버? 이거 두개 붙였을 땐 x의 제곱. 두 개를 섞으면 이 x, y. 다음에 이거 두개 붙이면 y의 제곱의 비율로 있고 실제 확률로 계산을 하면 각각의 값을 x 더하기 y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라 했지. 암기하는 게 좋아. 요식 자체는. 이렇게 자 그러면 그때 이 녀석, 이 녀석 저거의 비가 1대 2대 1 나오거든. 그러면 X 제곱과 Y 제곱이 1대1이니까 이두 개의 존재비는 몇대 몇이라고 1대1이구나 하고 그냥 푸시면돼 따라서 가장 가까운 답은 뭐죠? 어, 원자량 N과 N 플러스 2 있어야 되고 그게 1대1로 있는 예, 2번이 답이 돼버리겠네 됐죠? 여기에 11번 다음 넘어갑니다 어, 수소 원자의 오비탈 가나다가 있는데 수소, 원자, 오비탈.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짜리니까 주양자수만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같죠. 그래서 그거 잘 염두에 두시고 자, 그래서 가나다가 있는데 N 더하기 L 합이 1, 2, 3중한 개라고 돼 있어요. 그 주양자수 하고 부양자수 가지고 여러분 주양자수 이게 1이면 주양자수가 뭐뭐 있죠? 예, 뭐 1자리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L은 뭐 있죠? 예, 0, S 오비탈 밖에 없고 주양자수가 2면 L은 S도 있고 P도 있고 주양자수가 3이면 L은 S도 있고 P도 있고 D도 있고 해가지고 더해서 1, 2, 3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요거 가능하고요. 그치? 다음에 요거 가능하고요. 요것도 가능하죠.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3이니까 가능하고 요거는 안 된다는 거 그치? 이렇게 해서 자잡아 나가셔도 괜찮고 다음에 두 번째는 뭐 그림 그려도 되죠? 해봤자 대충 우리가 N 더하게 L 값이 3 되는 거 해서 그래서 n은 n 더하기 l이 얼마? 1 더하기 0이니까 1 떨어지고, n 더하기 l 값. 준비한 친구들은 그냥 요렇게 해서 그냥 쭉 찾아도 괜찮아. 그럼 n은 2 떨어지고, n은 3 떨어지고, n은 n 2인데, l이 1이니까 3 떨어지고, n은 4 떨어지니까 싹 나가리 되는 거지 뭐. 그 상태, 오케이? 뭘 해도 상관이 없어. 거기에서 주양자 수는 가나다가 서로 다르네. 가나다가 서로 다르고, 그 값이 가나다 순서라고 돼 있어. 그럼 주향자수 제일 큰이 녀석이 가가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나가 되고 그다음에 n은 다가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자, 가나다의 엔 더하기 L 값은 1, 2, 3중한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요두개 합이 3, 요게 가잖아. 그럼 얘는 있으면 안 되는 거야. 1, 2, 3중한 개니까, 겹치니까. 그러면 이 녀석이 나가 되는 거고 요게 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3s, 2s, 1s. 됐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고 편한 걸요, 로해 해. 그럼 기억. 나는 ES다. 맞죠? 다음에 니은. 다의 자기 양자수. 우리가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잖아. 그럼 자기 양자수는 얼마? 무조건 0 떨어지는 거지 뭐. 그래서 니은도 맞죠. 다음에 부양자수는 전부 다 S 오비탈이니까 부양자수는 죄다 0으로 어때? 같은 거지. 다 0인 거지. 그래서 땡. 그래서 맞는 거. 기억하고 니은 되는 거야. 됐죠? 에? 다음 넘어갑시다. 용기 가고 하 나의 기체가 들어있는데 어, 1몰의 부피는 24리터라고 나왔어. 그럼 그걸 가지고 쌤이 여기다가 쓰면서 할까? 12리터니까 몇 몰이 있어? 2분의 1몰이 있지. 1몰의 부피 분의 부피하면 몰수 나오니까. 그치? 그런데 그 2분의 1몰이 17g이야. 그럼 분자량은 얼마? 1몰의 질량이니까 34라고 쓰면 되지. 거기에서 수소는 원자량이 1이라고 나왔거든. 그러면 수소 두개 무게가 2가 되겠지? 그럼 합쳐서 34 나오려면 이 녀석 무게는 32가 돼야 되고 아, A 하나 무게가 얼마? 32구나. 그럼 이게 A의 원자량 되는 거죠. 뭐, 그렇지? 자, 이거 구했어요. 에? 자 그러면 질문이 가에 들어있는 A 원자 수 2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2분의 1, 0.5 쓰면 되고 다음에 A의 원자량 32 쓰면 되는 거고. 그렇지? 다음에 오른쪽도 하면 6리터네. 그러면 1몰이 24리터니까 몇 몰? 4분의 1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분의 1몰이 16g이니까 1몰의 질량은 64라고 쓰면 되죠. 자, 근데 A 하나 무게가 32거든, 32. 그럼 A랑 A랑 합쳐서 64 나오려면 B 두 개의 무게도 얼마? 32가 돼야 되지. 근데 B 두 개가 32니까 B 하나 무게는 얼마? 16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밑에 보기 아, 질문. 가에 들어있는 A원자수, A 얼마 있어? 2분의 1몰, 0 5몰있죠 다음에 나에 들어있는 B 원자수, 4분의 1 곱하기 2니까 얼마 있어? 예, 4. 4분의 2? 2분의 1이니까 0.5 있죠. 곱하기 A의 원자량 3 2라고 적이 썼고 B의 원자량 16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값 전체는 얼마? 2분의 1 떨어지겠네. 그치? 예,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기본적인 계산만 할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다음 넘어갑니다. 14번 농도 문제. X의 화학식량은 60이라고 나왔고, 이제 네. 그 3% X 수용액 200g을 준비해서, 그 다음에 가의 수용액에 X를 9g을 추가로 더 넣어버렸네. 9g을 더 넣었어. 그리고 이것을 500ml 어디, 뭐 어디겠어요? 뭐 특정 볼 농도 만들려면 기억은 부피 플라스크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죠. 모두 넣은 후또 표시선까지 즉 500ml까지 물을 넣어서 부피를 500으로 맞췄다 이거예요. 그래서 a몰농도 만들었다 이거죠. 우리 식에서 퍼센트 가지고 용질의 질량 구할 땐그 퍼센트 농도에다가 용액의 질량을 곱하고 나누기 100 하면 바로 용질의 질량 나온다라고 했지. 그렇 나온 김에 한개더 몰수, 용질의 몰수를 내가 계산할 때는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나온다라고 했죠. 용액의 부피. 그때 부피를 리터로 곱하게 되면 그냥 정확하게 몰이 나올 거고, 내가 미리 리터를 곱해버리면 미리 몰이 나온다라고 내가 이야기는 했어. <웃음> 그럼 그거 가지고 가, 요식 이용해서 가에 X가 얼마 있나 계산하면 되죠, 뭐. 그럼 가에는 얼마 있어? 3 곱하기, 3 곱하기 200, 나누기 100 하면 되니까. 그렇지, 6g 있는 거야, 6g. 이런 등등의 문제는 용질이 얼마 있냐, 그거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에다가 X 9g을 모두 넣었어. 그럼 9g을 추가했으니까 x 는몇 g? 15g 들어간 거죠. 15g. 우리 몰롱도 계산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 이 녀석을 내가 몰수로 바꿔야 되잖아. 그럼 질량을 몰수로 바꾸려면 화학식량 6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 뭐? 따라서 몇 몰? 예, 4분의 1 몰이 있는 거야. 4분의 1 몰. 그렇게 해서 전체 수용액 500ml 만들었잖아. 오케이? 그럼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 수니까 위에가 몰이네. 그럼 부피는 리터로 바꿔줘야죠. 따라서 몰 수를 부피로 나누면 돼. 500ml니까 0.5리터. 그러면 얼마 나오지? 1분의 2, 0.5몰 농도 나오죠. 요 값이 A가 되는 거야. a. 그럼 기억 부피 플라스크는기억으로 적절하다가 맞고 가수 용액에 녹아있는 X의 질량은 여기 나왔잖아, 6g이죠. 그래서 3이 아니고 6g. 다음에 A는 0.5다, 맞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기억하고 디귿이 되는 거야 기본적인 식만 암기해서 뽑아내면 되고 이런 문제 풀 때는 용질의 양만 잘 추적하도록 되죠. 다음 갑니다. 이렇게 티도시 음, 일기압에서 세 가지 물질을 그냥 일몰씩 전시했대요. 따라서 가 아이고 칸이 작으니까 이다 쓸게 가. H2O 액체라고 돼있지 일몰이 됩니다. 액체고. 그럼 이거 분자량이 얼마예요? 밑에 있는 걸로 계산하면 18 나오잖아. 따라서 얘는 몇 몰이 있는 거지? 어, 18g이야. 18g. 자, 그래서 요 값이 바로 뭐 x가 되죠. 그 기억 해결됐네. x는 18이다. 대체.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쿠리 CO의 고체입니다. 원자량이 63.5라고 돼 있거든. 얘도 일몰이 있대요 그럼 1곱하기 요가 하면 되니까 몇 그람 예 육십삼 점 그람 여기 그람만 붙여 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리고 세 번째 다는 산소가 있는데 일몰이 있대요 일몰 이거 품자량이3 2 잖아요 그럼면 애는 몇 그람 있는 것이 어 삼십이 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다가 2 4사 리터라고 되어 있어 아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에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 아 기체 일몰이 있어서 산소가 그게 2 4사 리터구나. 1몰의 부피는 24리터다. 요것까지도알수 있어. 문제 흐리 들어가면 이걸로 해결됐지? 산소 원자수는 가다가 갔냐? 여기 산소 몇개 있어? 1. 여기 산소 몇개 있어? 2 있잖아. 그래서 다르죠. 가가 더 많아요. 가는 1? 아, 나 다가 더 많아요. 다는 2. 그래서 같지가 않죠. 그래서 땡. 다의 질량과 나의 질량 비물었습니다. 다의 질량은 3이고요 나의 질량은 63.5입니다. 그러면은 두 배, 이거 두배 하면 얼마 나오지? 64 나오잖아. 그럼 뭐야, 두 배보단 이 값이 좀 적네. 따라서 이 값이, 음, 다분의 나는, 어, 2보다 어떻게 되죠? 예, 적죠?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되겠네. 땡. 이가안 되지? 그래서 맞는 거, 예, 기억 하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계산만 할수 있으면 돼. 아주 간단한 문제. 다음 넘어가요. 16번, 실린더에 탄화수소하고 산소 넣고 반응시켰을 때뭐 블라블라 나왔고요. 전부 다 기체라고 표시도 돼 있고 그래서 이제 AB가 얼마인지, MN이 얼마인지 우리가 이걸 뽑아야 되거든. 근데 잘 보니 첫 번째가 이거 나왔네. 전체가 V이고 전체가 V. 전부 다 기체일 땐 부피비가 몰수비거든. 따라서 전체 반응 전후에 부피가 같기 때문에 전체 기체의 몰수도 같다. 그럼 반응 후가 A 더하기 B니까 A 더하기 B. 그럼 반응 전에는 1 더하기 4니까 아 A 더하기 B는 5몰이 돼야 된다. 요식 하나 뽑고 이제 뭐 문자를 전부 다 A, B로 묶어버려 다 옮겨버리자고. 뭘 이용해서 하냐면 반응 전후에 원자 수가 같다는 거 이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후가 탄소 원자. 이게 A 몰이니까 탄소 원자 몇개 있어? A 개가 있잖아. 그치? 오케이? 아 그런데 이게 1몰이야. 그럼 여기 탄소 원자 몇개 있어? M 개가 있잖아. 따라서 탄소 원자 수, 여기는 M이고, 여기는 A니까. 아, M은 A야. 여기다 쓸까요? 그래서 M과 A는 같다. 그것을 수가 있고. 다음에 두 번째, N도 바꿔버리자고. 여기 수소 몇 개가 있어? 2B 개가 있잖아, 2B. 따라서 수소는 2B 개가 있거든, 2B 개. 그런데 수소는 죄다 여기에서 왔어. 여기 수소 몇개 있어? N 개 있잖아. 따라서 N은 2B다. 요거 뽑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산소. 그럼 왼쪽에는 산소가 몇개 있니? 어? 4몰. O2가 4몰이니까 8개 있잖아. 오케이? 아, 산소는 8개. 그럼 여기에도 산소는 8개 돼야 되거든. 그럼 여기 산소는 몇 개? 그렇지, 2에 개 다음에 여기 산소는 몇 개? B개. 합친 값1 8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연립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위에 걸 빼면 A는 얼마 나오죠? 3 떨어지고 B는 2가 나오는 거야. A3, B2. 그럼 A가 3이니까 M은 3 떨어지고 B는 2가 나왔으니까 N은 4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예 그래서 기억 M 더하기에는 얼마냐? 7 나와야죠. 8이 아니고 7, 틀렸고. A하고 B는 몇대 몇이냐? 3대 2, 이거 맞지? 다음에 반응 후 실린더 속 전체 기체의 질량은 반응 후나 반응 전이나 뭐 질량은 다같잖아요뭘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A, 3몰, B, 2몰. 이걸로 내가 디급 보기 질량 계산하면 3 곱하기 CO2의 분자량 44, 다음에 물은 2몰 곱하기 분자량 18 계산하시면 아이고 132에다가 36 하면 되겠죠, 그치 따라서 얼마 168 떨어지겠네. 그래서 디급도 맞죠. 그래서 답은 리하고 디급 되는 거야. 대체 기본적으로 원자수가 같다. 그거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 다음. 자, 몰농도 나왔고, 용액이 용질의 진량 나왔고, 첫줄 끝에 각각의 부피가 1리터라고 나왔어. 우리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에다가 부피 곱하는 건데, 부피가 그냥 1인 거야. 그럼 몰농도가 바로 몰수가 되는 거지, 뭐. 오케이? 따라서 X 몰농도 얼마? 0.1 몰농도니까 0.1 곱하기 1해서 너 0.1 몰 있어. y는 오케이. 0.3몰 있는데 0.3몰 농도 곱하기는 0.3몰. z는 음, 얼마인지 안 나왔네. 오케이. z는 그 값이 아나오질않았구나 아, 아 화학 신량은 크기만 비교하라고 돼 있죠? 해야죠, 뭐. 그럼 일단 xy만 가지고 먼저 들어가면 질량이 x는 요게 4g 이거든 그리고 y는 18g 나왔어. 그럼 x 원자량, x 분자량 얼마? 0.1 몰이 4니까 40이라 쓰면 되는 거고 y는 얼마? 그렇지 60이라고 딱 되는 거지. 그래서 y가 x보다 무거워. 이제 z는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봐요. 어쨌든 요 값이 몰수거든요. 다1리터 곱하면, 오케이. 그러면 몰수는 일단 x하고 z하고 비교 한번 해볼까? 몰수는 누가 더 많아? z가 더많아근데 질량도 누가 더 커? z가 더 커. 그러면 x 하나가 무거운지 z 하나가 무거운지 비교하기가 되게 깔끔하죠, 그렇지? 그래서 x하고 z는 비교가 현재 안 되고, 그럼 이제 y하고 z 비교하는 거야. 그럼 y하고 z를 비교할 때, 자, 뭘 수는 누가 더 많아? y가 많아, z는 조금이야. 오케이, y는 이만큼 있는데 z는 요만큼. 근데 질량이 z가 조금임에도 불구하고 질량이 z가 이만큼 무거워. 오케이? 그럼 이유는 왜 그렇게 어 개수는 적은데 왜 z가 y보다 더 무거워? 분자량이 커서 그렇지. 따라서 Z는 Y보다 분자량이 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가 좀 힘든 친구들은요. 차라리 쓰세요. 0.2라고. 요거 대충 넉넉하게 얼마 쓸까요? 음, 한 20? 뭐좀더 많네요. 그래서 한30 쓸까요? 그리고 나서 계산하셔도 괜찮아. 알겠지? 자, 따라서 원자량. Z가 Y보다 무겁고 Y는 60, X는 40이니까 아, 원자량이 된다. 화학식량. 그래서 화학심장 제일 큰건 ZYX 찾으시면 돼.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죠. 됐지? 다음 넘어갑니다. 18번은 오비탈을 여기에다가 배치만 시키면 되죠? 그래서 네가지 오비탈이 있는데 1S, 2S, 2P, 3S 거기에서 빗금친 부분은 구형이라고 돼 있어. S겠죠? S.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이렇게 더 하나, 이렇게 더 하나 전체 주향자수 앞에 쓴 숫자가 같다는 거야. 근데 잘 봐. 아? 여기는 두개 더했고 여기는 세개 더했거든. 그럼 두개 더한 거하고 세개 더한 거하고 값이 같아. 그러면서 요 중에서 세개 합과 두개 합이 같으려면 조합 잘 찾아 봐. 뭐 있겠어? 1, 2, 2 더하면 5가 될 거고 2하고 3 더하면 5가 되니까. 그렇아 따라서 여기 두 개는 2, 3이 있는 거고 여기 세개는 하나, 둘, 둘이 있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 겹친 숫자는 뭐 2가 되겠죠. 그럼 애는 3돼야 되는 거고, 그렇지? 나머지 요거는 내가 모르겠어. 자, 3은. 아, 3, 요거밖에 없으니까 3에서 하나 찾았네. 마지막 조건은 이걸로 가는 거죠. 오비탈의 방위양자수, 바로 오비탈 종류거든. 그래서 그들의 총합은 참고로 S오비탈은 방위양자수가 0이고 P오비탈은 방위양자수가 1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녀석은, 자, 살짝 지우고, 0이고, 방위가 0이고, 그 다음에 n은 1이고, n은 0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총합은 기억줄과 니은줄이그 합이 달라야 된대요. 오케이?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는 이 p 하나밖에 없잖아. 따라서 이렇게 더했을 때이 합과 이렇게 세개 더했을 때 합이 서로 달라야 된다는 건, 여긴 공통으로, 그렇지, 이 녀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에는 P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 따라서 여기는 뭐? S 오비탈. 그러면 S 오비탈 3개거든. 3S, 2S, S니 n 는 그렇지. 1S 오비탈. 그럼 나머지 하는 게 2P니까 여기가 바로 뭐 2P 오비탈. 그래서 3S, 2S, 2P, 그 다음에 1S인 걸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 그러면 거기서 보면 은 예, 3번이 답 되겠네요. 그렇지? 주어진 조건 따라서 양자수가 뭔지만 알면, 그냥 우리가 뭐 수학, 산수, 그냥 퍼즐하듯이 찾는 문제.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예, 19번. T도 시에서 피스톤으로 분리된 실린더에 기체가 들어있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막 풀면 조금 계산 과정이 복잡하든지 그럴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요거는 요거 말을 좀 해석을 잘해봐.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는 갖다 돼있어. 단위 부피당의 의미는 뭐지? 부피, 단위의 의미는 뭐야? 갖다있듯이고 부피는 기체의 경우에는 분자수의 의미잖아.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이 현재는 양이 달러 이게 적고 이게 많다니까. 그런데 이두 개를 내가 같은 몰수 이게 1몰이면 이거 두개 합쳐서 1몰 애가 2몰이면 이거 두개 합쳐서 2몰로 분자 수를 일치시켜주면 그러면 전체 원자 수도 어떻다고? 그때 같다 이 뜻이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에한개 써볼게. 즉, CH4하고 C2, H2 그 다음에 C2, H4가 있는데 자, 쭉 끊어서 여기 개수와 이거 합친 개수가 같으면 원자 수가 같대. 1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애도 합쳐서 얼마가 돼야 되지? 1 돼야 되겠지? 근데 애가 몇 개인지는 몰라. 그래서 이 녀석을 n 몰 있다 치자고. 그럼면 애는 l 마이너스 n 몰 있다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원자 수가 똑같이 맞춰졌지. 아, 니 분자 수가 같이 맞춰졌지. 오케이. 단위 부피당 해 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이들의 원자 수가 같았으면 돼. 그럼 여기 원자 몇개 있어? 다섯 개죠. 애는 네 개짜리가 n 개 있으니까 4n이고, 애는 원자 여섯 개짜리가 이거니까 곱하면6 6n 이렇게 떨어질 거야. 그럼 요거 요거 계산하면 2 n 왼쪽으로 넘기고, 5를 1로 넘기면 1 떨어지니까, N은 얼마? 0.5. 아, 그러면 너 0.5야. 0.5니까 애도 얼마? 0.5. 아, 1대 0.5대 0.5. 이들의 비는 2대 1대 1이다. 이 뜻이죠. 그치? 몰수 비퍼 봤어요. 자, 그런데 이 녀석 분자량이 얼마지? 26이잖아. 12짜리 두 개, 2개, 수소 두 개니까. 그런데 이 13g 있때 그럼 몇몰 있는 거야? 0.5 몰. 어머. 얘 똑같아져버렸다 야 얘랑 애랑은 1대1의 비율로 있어야 되거든 근데 애가 0.5몰이니까 애도 0.5몰 질량구하라고 했지? 분자량 얼마? 애보다 수소 2개 더 붙었으니까 28이겠죠 뭐 그러면 0.5 곱하기 28하면 X는 얼마? 14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 줄, 저 말의 의미가 뭔지 해석하면 조금 편하게 안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알겠지? 변수 한개더안 쓰고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어, 화학 반응 10 나왔고요. 이거 첨가 반응이죠.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음, B를 넣었지? 일정량의 A가 있는 곳에 B를 계속 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반응이 끝난 거죠. 근데 주어진 자료는 질량 나왔으니까 우리 여기에다가 그렇지 질량 B는 써봐야지. 그래서 낮점까지 오게 되면 그렇지 B는 몇 그램? 4 그램 반응했어? 4라고 쓰시는 거고 그러면 C는 몇 그램 생겼어? 80 그램 생겼어? 80이라 쓰시는 거고 그럼 질량 보존 따라서 얘는 76 그램이 있었겠구나 76 그램이 다 반응했겠구나 그거 하는 거죠 어, 품자량은 위아래 이꼴 이꼴 이꼴 에서 구하면 되는데 A, B, C 개수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첨가 반응에서는 집어 넣었을 때 전체 기체의 부피가, 여기가 종결점이라고 치면, 그 값이 어떻게 돼? 일정하게, 일정하든, 일직선으로 올라가든, 직선 내려가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꼴이잖아. 그치? 그거에 따라서, 가점, 딱 절반 반응했을 때야. 가점. 낮점은 반응 끝났을 때. 그리고 다점은 또 같은 강력만큼 더갔네 오케이? 그래서 2g, 4g, 6g 넣었을 때거든. 그때 부피 B가 3대 4대 5면 B는 까죠, 뭐. 그래서 여기가 3이에요, 3. 직선이네요, 3, 4. 오케이, 3대 4대 5죠, 소리 3, 4, 5가 나왔으니까, 3, 4, 5.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가 나왔다는 겸. 그럼 여기가 종결점이면 종결점 전까지 이 값은 내가 직선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냥 그냥 쭉 직선이잖아, 쭉 해서. 그렇지? 오케이? 따라서 요 값은 얼마? 2가 나오겠지 뭐. 2. E. 그리고 종결점은 4 떨어지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더 넣으면 5 나오는 거고. 그럼 그걸로 알수 있는 게 뭐야? 맨첫번째 누구밖에 없었어? A밖에 없었거든? A가 두개 있었다 이거야. 오케이? 그런데 여기 종결점은 누구밖에 없어? C밖에 없잖아? A가 두개 사라지면 C가 4개 네 생긴다 이거야. 따라서 A하고 C의 몰수 변화의 비, 부피 변화의 비는몇대 몇? 대 몇? 1대2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1 나오는 거고 이게 2가 나오는 거지 뭐. 그럼 그때까지 B는 몇개 반응했냐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뭐 답은 다 풀었어요 a c 구했으니까 B는 이걸로 가는 거지 B를 몇 그램 더 넣었어? 2그램 더 넣었잖아 그런데 몇개 됐지? 4개가 5개로 1개 더 증가했다니까 이 증가한 한 개가 바로 뭐 B라고 했잖아 따라서 B 하나는 2그램인 거야 그러면 4g이면 b 두개인 거고, 그럼 여기까지 오는데 B는 두개 사라졌다 이거거든? 어머, 뭐 a 두개 반응하면 B는 두개 반응하고 C는 그렇지 네개 생긴다. 그럼 몇대몇대 몇, 대 몇? 1대 1대 2 이렇게 되는 거지. 눈치 있는 친구는 직선이잖아. 그럼 뭐, 종결점 전이나 후나 직선으로 기울기 같으니까, 음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합은 같아. 그렇게 해도 할 수도 있고. 그럼 마지막 이제 위아래 이꼴, 이꼴, 이꼴 넣으면 A 하나 무게는 76, B 하나 무게는 4 C 두개 무게가 80이니까 C 하나 무게는 4 0되죠 그러면 보기는 small c입니다. small a 1이고요. 곱하기 2. A의 분자량 76 나오고 다음에 C의 분자량 40 나오겠지 뭐. 그래서 쓱슥 해서 20 떨어지고 4로 나누게 되면 4, 5, 20 4, 1은 4, 4, 9, 36 그래서 19분의 5가 이 문제의 답이 될 거야. 그래서 답은 예, 1번이네요. 됐죠?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 문제입니다. 질량 나왔지만 요걸좀 알고 있으면 되지. 네, 그래요. <웃음> 이렇게 해서 우리 모의고사 전국 단위 2010, 2021년도 1 0 0 2 6월 전공 모의고사 화학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 수고했습니다.